제가 힘들고 지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이겨내는 방법은 요거 딱세 가지입니다. 아침이면 할게 많아요. 이것저것 콘센트도 꽂고 불도 켜고 버스 켜고 아주 그냥 세상 편해. 세상 제일 부러운 게두들이다 교동에서 음. 왔어요. 응. 영수좀 내세요. 안녕하세요. 몇분이세요 배달 갑니다 네, 네, 아... 지금 시간 아침 10시 45분 입니다 11시까지 출근인데 아침에 일찍 와서 저는 항상 이렇게 준비할 거 뭐. 정확하게 자세하게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 좀 일찍 와서 정리도 좀 하고 필요한 것들 먼저 좀 해놓고 그리고 이제 출근들 하시면 여쭤보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조금 일찍 나오는 편이에요. 어떤 일이든 항상 조금씩 일찍 나오긴 합니다. 근데 요즘 따라서 이제 몸도 좀 아프고 피로도 좀 누적되고 뭐좀 피곤한 일도 좀 있고 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사람인지라 하, 일이 하기가 싫다? 좀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쉬거나 또 미룰 수도 없는 일이고요. 뭐 당장 뭐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고민이 많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스무 살때뭐 스무 살 초반 솔직히 얘기해서 일하기 싫거나 하기 싫으면 안 나가는 게 거의 뭐 대부분이죠. 뭐 몸이 아프면 그냥 아픈 대로 안 나가면 그만이고요. 뭐 사실 저밖에 몰랐기 때문에 누구 사정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전에 그냥 안 나가면 그만이고 안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아내 몸이 아픈데 내가 피곤한데 무슨 일이야 뭐 이러고 뒷전으로 미루고 뭐 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포기가 쉬웠죠. 그만두는 것도 쉬웠고 머리에 뭐가 딱 꽂히면 그냥 행동으로 옮기고 표출하고 감정 그대로 표출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었는데 뭐 지금은 솔직히 그러기에는 나이도 먹었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가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저 나름의 이겨내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길진 않아요. 몇 가지 없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를 확인해라. 인터넷 뱅킹 가지고 계시죠? 로그인을 해보세요. 일단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딸내미 또는 아들 화난 얼굴을 한번 보시면 쓰읍,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일어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우리 와이프 옆에 있는 우리 와이프를 한번 얼굴 표정 한번 살펴보고 지치고 힘들 때 이겨내자 이겁니다. 오늘 하루도 아침에 해는 떴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과도 시작이 됐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Yes,